그래서 외눈탐정 외눈탐정이 걸어주는 도적 비밀 두 개가 이번 턴에 뭔가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가져아 그냥 시원하게 꺼내주는데요 태상 이건 용이 안 좋기를 봐야죠 볼까요 아뮬렛 태상 선수 바로 안 고르는데요 어우 이야, 이야, 이거는 뭐 이거는 도적이 자잘한 필드 정리하는 게좀 힘들기 때문에 무리엄이 <웃음> 오야. 어, 묵직한 친구들. 네. 나오고 있으면 데스윙 두 마리. <웃음> 아니, 밸류가 진짜. <웃음> 저는 무리엄이 오닉시아를 고른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데스윙 두 마리를 깔맞춤할 수 있, 있으면 기분 좋죠. 아, 이게 맞죠, 네. 버려요. <웃음> 이러면은 시원하게 발동되는 데스윙 스킬이 꽝. 이런 다음 더킬가능거든요 다음 턴킬가 <웃음> 다음 도깨 가게요. 다시 체력이 되. 바람아! 시원하게 반복하면서 <웃음> 대상 선수가 잭팟 터져 밀어젖 먼저 승리하는 성공합니다. 레더에서 50판 굴리면 결국에는 뭐 운이 좋았던 판도 있고 안 좋았던 판도 있고 이게 결국엔 수아하지만 결승전 한 판에서 하는 이 상호 미라클 도전은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존해요 상금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작을 일단 합니다. 어, 이번 턴에 좀 달려야겠다. 네, 발색이네요 라고 판단했네요 종종 6개 동전 다 쓰고 드라카 12. 12 이러면 테오타라 압수 들어가면 끝난 것 같은데요, 게임? 자, 이러면은 12림이 넣고 있고 남은 저 에드윈 한 장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포스트에 상 입장에서는 뭐 하수인 서치 해온 게또 없다보니까 문사태를 음, 하게 되면 여기를 다음 달에 한번 공격 못 하게 돼서 눈사태 굉장히 끌리거든요. 아, 자갈발동굴. 아 눈사태가 네. 있죠. 네네네. 자갈발동굴. <웃음> 자갈발 동굴. 아, 눈사태야. 가네네 네. 자갈발 동굴. 자갈발 무덤. 자.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피라니아 보내 주면서 오히려 오늘 어, 어 이거 오히려 좋다. 어, 아니네요. 네. 어, 거기에 동전 하나 더내고 퍽. 그냥 이쪽에서 그냥 피라니아 딜로 그냥 끝내 버리겠다. 뿅. <웃음> 이야, 피라니아 비트. 알고 보니, 다각그고 시원하게, 우리. 그냥. 다음 턴, 킬각 아닌가요? 킬각이 킬각이에요. 게. 네. 필정리 못한 킬각. 야, 태상! 코스트의 마지막 턴인데요. 이 필하냐들. 아, 그리고 이거는, 에드윈을 한다 해도, 동전을 할까, 무기공룡력에 다 투자해서. 네. 좋게 돌릴 가능성이 그냥 없죠, 사실. 기습기습 기습 이런 카드들로 끊어줘야 되는데, 어? 어? 어? 기습? 설마? 설마, 설마. 또 기습? 에이, 아니. 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지금 14뎀 14, 아닌가요? 14 14뎀 1뎀 14 모잘라요 1뎀 모잘라요? 네. 기습 하나 때문에? 자 그러면 세상? 오른쪽? 딜카드가 거의 없는 덱이네요 이대9데카드가 아, 네. 없는 덱 어, 잠시만요 이러면 태골파도를 하나 찾아본다? 태골파도를 그리고 에드윈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둘다 빠져서 네 고리대 금상으로 사기를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태오타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, 둘다뭘 네. 빼서도 맛이 없기 때문에 있죠 네. 앞쪽에서 상호가 한장 빠졌기 었 때문에 확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막 두개인지 그냥 그 맛없는 성태지만 두개 나온거에요 한턴 승문데 고스턴수 추가 딜카드가 많죠 대게는 볼까요? 최악성 방법이 없습니다 은폐장막 사용하는데 아 펭귄도 아, 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펭윈 항복하면서 결국엔 이번 스트리머컵 대전 최강좌전 대상 선수가 부스트 연수를 3대 1로 꺾고 최종 우승 달성하게 됩니다. 다 아, 48. 12식인가? 와우. 와우 이건 비상인데? 이건 진짜 비상인데? 야야 큰일났다 이거 놀놀놀 놀, 놀 언제 나와 놀 나와야 돼 제발 제발 놀! 놀줘! 놀! 놀! <놀람> <놀람> <놀람> 미친 그냥 마지막에 나와! 요? 사운드.. 너 승소 바뀌니까 여러분들 찍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에라이씨~ 봄, 마음, 이거 안 봐, 감히, 감히 검사 멜트라닉소로 나의 킬각걸리고 내가 피해받아야 되는 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게 아니네? 이거 그게 아니네? 생각해보니까 그, 도적 카드가 아니잖아? 3 오. Yes. 로 가자. 몰라 라타노스. 크루시. <웃음> 아, 네. 왕진님이 깨어나시긴 하네. 다가 다가싸 아, 이번 하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a s 하스편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